세번째 대정동 개발비리의 몸통 으로 추정되는 이재명은 검수안박 방탄복도 모자라서 이제는 불체포 특권까지 갖겠다고 성송기길에 빼앗은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직 에 출마했습니다. 적반하장이 특기인 이재명은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국민의힘 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을 날이면 날마다 쏟아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번째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소상공인 350만명에게 각각 600만원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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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앞에 꽃길이 펼쳐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싹수가 노랗기 때문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한박 법안도 밀어붙인 당 아닙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덩이가 부을대로 부은 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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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단죄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다수의 생각 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의 신망도 잃게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윤석열 정부를 갖고 놀려고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곧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그들 스스로 스무 명쯤은 잡혀간다고 자백했던 바로 그 범죄자들을 밝혀내서 그들을 단죄하는 것일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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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를 할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뜨악하게 할 만한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어서 검찰의 이런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 하면서 민주당 운동권 자빠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의 미친 수준의 짓을 벌였지만 다행히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들의 범죄를 단죄할수 있는 방법은 열 손가락으로 다셀수 없을 만큼 이나 많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검수한박이 되더라도 경찰은 정부의 말을 더잘 듣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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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운동권 좌파 민주당으로부터 최선의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생각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